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어, 오늘은 그동안 크록스맨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3월 9일날 진행하는 그 이벤트 추첨을 촬영하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다 모셔, 모셔서 이벤트를 즐기고 싶지만 또 저희가 장소도 좀 협소하고 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웃음> 일단은 다섯 분만 모셔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어,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이벤트들을 자꾸 마련 해서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역시 1대1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다섯 분을 먼저 뽑고 그 다섯 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실 수도 있고 마감 시간에 연락을 못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비 5분을 더 뽑아서 총 1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5분께도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록스맨을 이겼을 때 농가를 이제 여러가지 종류의 농구, 농가들이 있거든요. 선택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참여자 모든 분들께는 역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메인 이벤트는 이제 저는 5점을 넣으면 끝나는 게임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2점을 넣으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역시 상품을 걸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슈팅 게임이라든지 다른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더 재밌게 저희가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그게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짧은 시간에 총한 500분 정도 가 지원을 해 주셨는데 기분이 조금 오묘 하기도 하고요 저를 약간 우습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시게 되면은 전력을 다해서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한 분씩 뽑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첨자 1번이시죠 여기를 더블클릭 후에 흩! y 이 뭐라고 읽죠? 언더. 언더바 언더바 S, sssssun 첫번째로 모실 분이고요 두번째 바로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 찍고 다른데 더블클릭하고 다른 두번째로 장장장현 세번째 더블 클릭하고 다른 데 찍으면, 제희 바보. 제희 바보 씨. 제희 바보님. 네 번째. 강준아. 강준아.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DH Kim 언더바 PGAA.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나머지 예비 다섯 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유황오리, 유황오리 강우혁, DRK, 닥터 K, 리캐슬민, 리캐슬민 종석 언더바 이안님 이렇게 그래서. 총 10분을 추첨을 했고요 말씀드린대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9일 크록스맨 이벤트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오하고 오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사람 한명 뽑아야 될것 같아요 옆에서 <웃음> 저를 좀 몸으로 때우는 건 제가 하고